뉴욕주가 그 동안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들, 그다음 백신 접종 관련한 통계들 계속해서 매일 매일 이제 발표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델타 변이 감염률이 전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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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물론 돌파 감염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 0.7% 수준으로 그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입원을 확률은 또 0.5%밖에 안 된다는 거죠. 더 낮죠. 그런데 이제 호콜 주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주에 비해서 이게 지금 한 10%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는 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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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염될 확률, 그다음에 입원할 확률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앞 앞에,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스터샷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백신의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.